하면 어떻게? 이분의 일인데 그런 고민은 하지 말자. 아 어, 네? 카드가 너무 많아. 아, 16분의 1인데 설마 타겠어요신승요 뭐, 어? 여기서 용급사로 독사? 그렇이 가자! 어? 뭐야, 뭐야, 뭐야, 뭐야? 뭐야? 화염군냐야 아, 제발! 제발! 제발, 끝내줘! 끝내줘! 두 발만 꽂으면 돼! 너도 두 발, 나도 두 발! 아, 제발! 가자! 아, 아, 안 돼, 안 돼, 안 돼! 저기 저 저쪽으로! 와, 씨! 두 발만! 아, 오, 씨! 오, 씨! 오, 씨! 아, 됐어! 한 발만! 한 발만! 가자! 아, 이거지! 이거지! 역시! 어, 이게 하스인지? 아, 이게 마이크로 소프트. 미쳤다. 즐기세요 일단 뭐 요거 나간 다음에 일식이랑 여기에서 나온 달빛 기든 부적이면 킬각이야 하지만 그런거? 중요하지 않아요 만화를 없니다 일식을 씁니다 불이 들어오죠 킬각 아아어한대 맞았어 오오 오, 위험한데 오오 오, 짜릿해 오 짜릿해 오쉿오 오, 짜릿해 오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야 너무 짜릿해 너무 짜릿해 오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야한번 잠깐만 지 야씨 잠깐만 잠깐만 미안해 미안해 내깐만 잠깐만 미안 만 가리기 있냐? 가리기 있냐? 아개 만개씨 안 보여 안 보여 이씨 이 새끼 새끼 체력 몇인데 내가 그 찰나에 다외워야 되냐고 아이 카드 낸다고 아 막지 말라고 카드 낸다고 너가 왜 막아 이걸 나 이거 하고 이거 할 거라고 야